말이지? 음. 그러면 오늘 문제 풀면서 그런 것들 좀 볼게요. 삼각구등식도 마찬가지니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자. 자 개념유형 확인학습, 1 번.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인 x가 얼마이길 바래? 음. 어, 2분의1이기 바래. 이거 중3이 풀면 얼마로 적어? 30도라고 적겠지.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30도가 일반각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표현들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또 30도에서만 사인이 플러스가 아니라 2, 4분면에서의 30도, 즉 150도에서도 2분의 1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해야 돼. 자 그럼 풀때첫 번째 단위원을 사용하는 방법. 단위원을 사용하는데 사인은 무슨 값과 관련 있다고? y값과 관련 있다고. 이가 1이잖아. y값이 1분의 2이 되는 거야. 그때 여기가 x 몇 도냐 이 얘기지. 맞지? 음. 사인은 y값과 관련 있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야? 1, 2분의 1, 2대 1몇 도? 30도. 근데 여기만 있니? 여기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서 만나게 하는 이, 이 각을 하고이각 구해주세요. 이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x는 어느 범위에 있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대. 그러면 요 각을 얘기하는 거지? 네. 저희가 6분의 파이니까 정답은 6분의 5파이다. 자, 이렇게 풀수 있는 게첫 번째. 고요두 번째. 사인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래프가 존재한다는 거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존재하는 요 구간이지 네. 거기서 Y값이 얼마야 현재? 여기가 1이다 2분의 1로 쫙 지나가면서 만나는 여기에 요 값이 웨, 얼마입니까? 이 얘기지 네. 그죠?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도 구할 수 있잖아 우리는 첫 번째 값요 값이 30도 즉 6분의 파이거든? 그러면 이 둘이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6분의 파이면 요 길이도 6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x 가수 얼마? 6분의 5파이. 어떻게 풀어도 정답은 같은 방법이 나와야 한다. 같은 답이. 나는 얘를 좀더 선호해. 대칭성이 눈에 잘 보여서. 나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도 풀어주실 수 있고 이렇게도 풀어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준 것 뿐이야. 2번 코사인 X가 얼마를 만족해? 2분의 1 2을 만족해 단위가 없어요 그냥 갈게요 범위가 어떻게 돼? 0부터 파이까지거든요? 네. 후름라이드 까아악 그래서 여기 어디야, 뭐야 이거 까아악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0부터 파이까지니까 여기서 파이 0 괜찮아요? 왜? 맞죠? 아닌가요? 맞잖아 어왜 그래? 이때 2분의 1을 만족한데 여기서 탁 지나가야지. 응. 요거 하나네. 요기 얼마야 이거지? 응. 오케이. 2분의 파이 사이니까 1/4면이니까 우리 상상할 수 있다고 특수가 60도잖아요. 응. 60도는 여기 얼마? 응. 3분의 파이. 그 정답 얼마다? A는 응. 3분의 1이다. A 파이니까. 응. 다음 3번. 탄젠트가 얼마길 바래? 네. 어, 1이길 바래. 자, 탄젠트는 그래프 그리는 게좀 짜증나거든? 그럼 그리기 쉽지, 그리기 쉽진 않은데, 탄젠트는 뭐야, 우리? 기울기라고 했어. 야, 기울기가 1인 직선 뭐야? 45도지. 네. 어디에 있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지 단위원이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요각이랑 이각입니다. 자몇 4분면 몇 얘기합니까? 1 4분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4분의 파이 즉몇 도? 아니 45도 즉 4분의 파이 됐나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게 진짜입니다 그냥 너희 뭐 그냥 단순하게 사인 몇 도가 사인이 얼마를 갖는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4번 왜 자꾸 또 오디오가 비는 걸왜 이렇게 겁내지? 이상한 놈인 것 같아 0부터 x가 어디까지 이파이도 어, 들어가네 이때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 일단은 그림을 촤아 그리자 촤아 그리자 여기 그 다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왜, 저기까지 왜 올라갔니? 뭐니? 여기 얘가 뭐가 되길 바래? 2분의 루트 3, 요렇게 지나가길 바라지? 2분의 루트 3 됐나요? 그럼 만나는 곳이 몇 군데예요? 두 군데잖아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근데 그림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0도 포함하니까 여기 들어가고 쫙 오는데, 얘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도 여는안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들어가죠. 괜찮아요? 그러면, 요 범위의 X값이니까 X는 0 이상 알파 미만, 또는 X는 베타 미, 이, 초과 여기 뭐야 2파이야 이거지 이거 안 풀어도 되네 최댓값 얼마야? 2파이. 2파이 최소값 얼마야? 0, 0. 곱하면 얼마야? 0, 0. 선생님 알파 벳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단 코사인과 관련된 이 녀석을 생각해봐 여기가 1사분 면이거든 이거 30도지 30도라 여기 6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이만큼이 6분의 파이어야 돼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1파이어야지 사실은 여기가 6분의 파이고 여기는 6분의 11파인 거라고 근데 이 범위 안에서 가장 큰 X는 얘고 가장 작은 X는 얘기 때문에 오케이? 네. 현상 괜찮습니까? 네. 다음 5번 이 사인, 사인 X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가 되는 x y의 최소값 이거 구하라 되는 게잖아 그럼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x 축 y 축 얘는 좀 크게 그리자 크게 싫어 탁탁 탁탁 탁탁 탁탁 쫙 이렇게 되죠 어차피 최대는 1이에요 세소도 마이너스 1이고요. 네.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니까 그래프는 어디야? 여기는 안 들어가지? 여기는 들어가고 네. 자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 가운데를 지나겠죠, 이렇게? 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거지. 네. 그러면 나는 요 값하고 요 값이 필요한 거잖아. 네. 자, 생각하자. 2분의 1과 관련된 거야. 2분의 1과 관련된 건몇 도야? 사인은 30도지 근데 맨 끝에 거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 30도야? 요렇게 30도잖아 이게 6분의 파이니까 요렇게 돌면 6분의 11파이 근데 요게 6분의 파이야 요것도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7파이 되겠지 자 이때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6분의 7파이 이상 6분의 11파이 이하다? 이렇게 되는 구나최 최소의 합이야. 그럼 둘더 해줘도 되잖아요. 그럼 얼마야? 3파이죠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된다. 여기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가 누가 돼야 돼? 이 자식. 2분의 3파이가 돼야 돼서 두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3파이다. 요소리를 조금 더 강조합니다. 네. 어 풀다보니 풀었고 그 값이 나왔어. 근데 여기 있는 숫자를 3분의 1로 바꾸면 특수만 못 구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치? 숫자 3분의 1로 바꿔볼게. 얘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게 만드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집 읽기 싫어하겠죠 그럼 여기만 나는 게알파 거고 여기만 나는 게 베타인데 그럼 얘네들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차피 똑같지 괜찮 았어 자 그럼 6, 7, 8번은 풀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근데 7번 탄젠트만큼은 하나 풀어봅시다. 같이. 미안 탄젠트를 이렇게 푸는 게좀 좋다는 거야. 탄젠트 X가 뭐보다 커? 루트 3. 루트 3. 자 그러면 루트 3이라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그리다고 이렇게. 얘가 몇도야? 60도 즉 3분의 8. 그 요렇게 돼서 여기도 되는 거지. 파이 플러스 3분의 3분의 4파이. 이게 다 끝나는 거야. 얘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요 사이에 있거나, 요 사이에 있, 뭐, 요, 여기 저 넘어서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된다? X는. 뭐야.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90도. 2분의 파이보다 작고, 또는, X는 이 값보다 더 넘어져 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4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굳이 탄젠트 그림을 그리면 좀더 헷갈린다는 게 탄젠트 그림을 그려볼게 올라가 전근선 다시 올라오다 만나서 다시 올라가 또전근선이거든 그럼 탄젠트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만난단 말이야 얘가 루트 3 이렇게 풀실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첫 번째가 6분의 파이에요 요 길이가 6분의 파이고 그러면 요 길이도 요게 6분의 파이겠지? 그러니까 파이란 말이야 얼마 6분의?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럼 3분의? 4파이가 되겠네 그거 위로 요 범위하고 요 범위니까 똑같이 나오겠지네이기겠지 그냥 계속 잠만 잔다고 마법의 자리 같아 여기하고 여기 제일 많이 죠 인사 제일 잘해. 6번, 7번, 8번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했는데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733번이야. 자, 기억을 해보면 우리 지수방정식도 좀 빠르게 문제에 적용시켜서 기억을 했고요. 로그방정식도 마찬가지였고 생각방정식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범위가 x가 0과 누구 사이? 네. 파이 사이에서 뭘 푸는 거야? 코스쌍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파이 네. 네. 2분의 루트 3을 푸는 거잖아. 네. 자, 우리가 그동안 만나왔던 문제, 앞에서 만나왔던 기본 문제와 뭐가 다르냐면 뒤에 있는 각이 복잡해졌다는 거야. 그럼 저 그림을 그릴래? 주기가 파이고 X축으로 평행이동시킨 그림을 그릴 거야. 아니 난 싫다고. 싫어. 그래서 얘를 바꿀 거야. 뭐로? T. T로 치환할 거야. T는 좀 코스트가 났니? 코스카가 났니? 골뱅이로 치환하자 괜찮지? 이 정도? 골뱅이로 치환하야 되잖아. 그러코싸인 골뱅이를 푸는 거지. 얘가 얼마? 2분의 2. 근데 골뱅이의 범위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야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이건 그림이 편하잖아요. 음. 골뱅이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조질 거니까. 두 배하고 얘 더할 거니까 3분의 파이. 두 배하고 더할 거니까 3분의 음. 7 파이. 괜찮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코사인 골뱅이의 그림이야. 어차피 양수 범위에서 그릴 거니까 우리 원래 그리듯이 탕탕 탕탕 탕탕 탕탕, 탕탕 탕탕인데 조금 더 가야 되겠지 탕탕 탕탕 위까지 제 보자 그러면 얘가 그이 여기. 까아아 아아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그림은 여기가 여기가 2분의 파인 거고 그럼 3분의 파인 얘보다 조금 더 왼쪽에서 잡힐 거겠지 여기가 파이니까 그 다음, 3분의 7파이는 2파이를 넘어서 조금 더 잡힐 건데,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면 똑같이 3분의 파이로 와야 되니까, 요렇게 어 있는 여기까지 오겠네? 그러니까 그림이 실제로는 여기 들어가고, 촤아기까지 차... 괜찮? 네. 자, 근데 저 3분의 파이일 때 얼마야?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봐. 60도거든요? 네. 60도? 3분의 파이일 때 60도야? 그럼 요 값이 얼마야?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그치 2분의 1 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네. 2분의 루트 3을 거줘야 될거 아니야 2분의 루트 3요 위를 지나가겠죠? 네. 더큰 값을 그럼 요기하고 여기서 만나네? 괜찮아? 네. 2분의 루트 3은 몇 도인데? 30. 아, 30도구나 그러면 30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 각이 30도잖아 6분의 파이 그럼 대칭성에 이렇게 잡히면 여기도 60, 30도 여기도 30도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도 6분의 파이 이렇게 올거 아니야 여기가 2파이니까 첫번째 가 얼마? 6분의 11파이 두번째 가 얼마? 6분의 13파이 나뭐 구한거야? X야 골뱅이야? 뭐 구한거야? 골뱅. 어, 골뱅이가 6분의 11파이 또는 6분의 13파이인 거야. 자, 골뱅이가 누군데? 그치, 먹으면 맛있는 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2X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3분의 파이는 6분의 2파이와 같죠? 넘겨주면서 계산하면 이쪽으로 올게요. 2X는 넘어가면 6분의 9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네. 2로 나눌게. 문제에서 뭐 구하래? 모든 근의 합이야. 일부러 약분안 했어. 그럼 둘를 더하면 얼마야? 12분의 28, 2즉 얼마? 3분의 5파이다. 선생 대칭성으로 해도 돼요? 네. 대칭성으로 해볼게요. 여기 있는 근을 알파, 여기 있는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둘를 더하면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가 얼마여야 돼? 여기. 2파이. 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여야 돼? 4, 4, 4. 4파이. 근데 알파는 원래 그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알파 프라임 플러스 3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는 이베타 프라임 플러스 3분의 파이. 이게 4파인 거잖아. 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이 필요한 거지. 3분의 2파이. 넘어가면 3분의 12파이. 2 가로열고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이 3분의 파이 알파프라임 베타프라임은 3분의 5파 어떻게 풀어도 같은데 선생님 이 방법이 좀 힘든데요 치환한 다음엔 좀 힘들면 그냥 그냥 구해서 더해 오케이? 하지만 대칭성으로 풀수 있다는 여지는 항상 갖고 있어요 대칭성으로 풀수 있다 대칭성으로 풀린다 다음 문제. 16번인가? 네. 739번. 네. 자, x가 이번에는 0부터 어디? 2이 사이에 존재한다. 방정식 뭘 풀어라? 2 코사인 제곱 x. 어,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 x. 플러스 사인 x 사인 마이너스 1 0이 되게 하는 모든 그냥 모든 근의 합. 괜찮? 음. 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절대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들어오지 않아. 어? 왜? 문제 풀이 제일 중요한 건 멋지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 고민을 해서 같이 가자는 거야. 그럼 이 문제 뭐가? 고민일까? 어, 사인과 코사인 같이 써있다는 게 문제야. 그게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 뭐가 불편한데? 불편한 게 뭔데? 선생님, 솔직히 저는 저 마이너스 1이 좀 불편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이항하든가? 오케이? 좀 뭔가 불편한 게 느껴져야 하거든. 그 불편함이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쓰였다는 거야. 항상 한 개만 있다가. 그러면 뭔가를 바꿔줘야 되지. 뭘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내가. 사인제곱엑스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제곱엑스는 항상 얼마다? 1. 1. 그럼 코사인제곱엑스는? 1 마이너스 사인제곱엑스다. 사인 그럼 문자가 하나로 줄잖아. 네. 그럼 문자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풀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2 사인제곱엑스 플러스 사인엑스 X. 사인 X 플러스 네. 1은 0. 마이너스까지 꼴배기 싫으니까 최참 참. 마이너스까지 곱해보자. 그럼. 2 사인제곱엑스 네. 마이너스 사인엑스 마이너스 1은 0아 선생님 선생님 불편해요 뭐가 사인이 여러 번 나오는 게 불편한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사인 스를 다시 할 거예요. 뭘로 네, T로 바꾸세요 자 이런 걸 치환이라 지금 치환 시켰어 치환 후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범위야 사인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 아무리 커도 1이지 자 적어놓고 치환한다 그냥 인수분해 가능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e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 어? 쓰고 났더니 편안하죠. 편한 개비스콘. 죄송해요. 인수분해 됩니까? 네. 2, 1, 1, 1, 1 마이너스 어디? 밑에. 그럼 t 값이 뭐 나오냐면,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죠. 괜찮아요? 둘다이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뭘 구하는 거야? s i n x는 1. 하나 구하거나 이쪽 카메라가 안 잡히네요 어, 이런 것도 이제 능숙해지는 거야 저번 시간에는 겁나 얘기하고 딱 봤는데 카메라에 안 잡혀 있었어 <웃음> 사인엑스는 마이너스 2분의 이둘 중에 하나 둘 다죠 둘 다를 만족해야 되는둘다 동시만족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림을 대충 그려봅시다 저범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1여기지 얼마? 2분의 1 자, 사인 n x 가 이번에는 뭐가 돼야 돼? 마2분1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아우, 대칭성이나오면 좋겠네. 요각이랑 요거랑 요거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요거 나왔으니까 서로 다른 세 근인 거지. 그럼 모든 근의 합이니까 요거에다가 요거 둘 더하고 더해주면 되잖아.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버리자. 특수각 찾지 말고. 얘네들을 더해서 나누기 이해한 거 어디로 온다? 바로 여기 대칭축으로 온다.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3파이이기 때문에 얘네들 더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항상. 3파이에 여기 있는 그까지 더해주니까 모든 근에하고는 얼마가 된다. 2분의 7파이. 7파이가 되더라. 됐습니까? 네. 조금 낫습니까, 저번 시간보다? 네. 저번 시간은 수업 내내 멘붕이었을 거야. 그래프 뭐야, 저거. 근데 갑자기 그냥 그래프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늘려. 근데 이렇게 줄여 그래서 이렇게 줄이래 그러더니 문제를 풀재. 뭔 소리지? 그러더니 변화를 지 멋대로 해, 막, 갑자기. X축에 붙은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냥 사용하고, Y축에 붙은 거는, 사인,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 탄젠트 탄생 분의 1로 바꿔서, 이게 뭐지? 이, 뭐, 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낫지. 그치? 니네가 그 사이에, 하루라는 그 사이에, 24시간이라는 사이에, 뭔가를 좀 해온 거야. 광인 한번더 봤건. 아니면 풀기 위해서 한번도 고민을 해봤건 그 고민이 지금 이걸 해결해 준거고 그 사이 동안 나이도 먹었잖아요. 너희는 안 슬퍼도 된다. 난 슬프다. 너희는 아직 민증 나왔니? 안 나왔어. <웃음> 주민등록도 안 돼. <웃음> 주민등록은 돼 있지. 네. 출생신고는 됐니? <웃음> 자 이번에 745번 이런 문제 좋아요. 별표 치세요. 수능에서 나온다. 이런 문제의 아이디어를 가져온다. 뭔가 그래프가 반복적인 게 있죠. 주기가 계속 있죠. 그러니까 주기 함수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 것 뿐이야. 하지만 어. 주기 함수 만들 수도 있지. 내멋대로 만들 수가 있어. 자이 문제를 봤더니 아주 간략해. 뭐라고 돼 있어? 코사인 x. 코사인 x. 8분의 x. 8분의 x. x는 뭐야? 범위 없지. 그제얘실근했요 자. 일단 근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화해서 풀고 싶다? 왼쪽엔 삼각함수고 오른쪽은 다항인데 이거 풀수 있는 천재새끼 나와 난못 풀어 얘가 상수면 풀지 오케이? 알아들어 무슨 말이지 자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고 풀 건데 이걸 못 푸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실근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려서 교점의 수로 확인한다. 교점의 수 y는 코사인 x 그래프 그리고 y는 8분의 1 x 그래프 그려서 교점을 확인하는 거야. 괜찮겠습니까? 네. 자 근데 얘는 무슨 함수야? 원점에 대칭 기 함수야. 얘는 무슨 함수야? 뭐. 우 함수거든. 그러니까 한쪽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야. 한쪽만 보고 이쪽도 그렇겠지라고 판단하면 안되고 둘 쪽을 다 그려야 되는 거다. 둘다 기함수면 어차피 일사분면에서 만난 게 삼사분면에서 똑같이 만날 거니까 원점에서도 만날 거고 그 카운터 해주면 되는데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자 샤. 크게 그렸지만 굉장히 소심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봐 뚜루루루 얘가 1대려면 8까지 가야 돼. 그니까 여기 줄일 거야.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가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여기까지 오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 직선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 지나서. 괜찮겠어? 자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각이지 파이 이파이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봐봐 이파이는 대략 얼마야? 6점 얼마지? 3파이는 9점 얼마지? 그러니까 이 3파이도 안가고 2파이좀 넘어서 그립이 끝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3.14 여기 파이 2파이 456 3.28 여기가 2파이 그럼 2파이에서 여기까지 올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까지 올 거고 얘는 여기까지 오겠지. 그래프가 대충 그리아아 <놀라> 이런 식으로 가괜찮아찮아요아아아아여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파이고 그럼 여기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까지 다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까지는 한번 생각해야 될 거야. 네.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내려올 거예요. 네. 이쪽도 그림 그려보면. 탕. 탕. 하나, 둘, 셋, 탕. 하나, 둘, 셋, 탕. 이런 식이지. 맞지? 네. 여기서 다시 올라갈 건데 얘랑 같이 대칭이니까 이쯤에서 뭐야 이거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이야 왜 넷이야 여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뭐야 이거 왜 이래 하나 둘 하나 둘셋넷셋넷 셋, 넷. 맞네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사이 하나 둘셋넷 다섯 사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원점을 진하게 여기서부터 연결해주면 이거잖아 몇 군데서 만났는지 카운트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실금 몇 개다? 됐습니까? 네. 뭐할수 있냐는 물음이 아니라 알아들으셨습니까 정도의 물음이라 봐주세요 네. 뭐 유형 몇 개까지 있나요? 4개 네. 네 남았네? 왼쪽에 이거 지웠대 아니면 시간 좀줘 면749 얘도 써보는거지 뭐라고 돼있어 4 사인제곱X 플러스 4 코사인X 마이너스 A는 0이 뭘 가져 실근을 가져라 자 이제 방, 우리 학습이라는걸 했으니까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거지 또 한번의 고민을 하진 않겠지 보자마자 뭐해야 불편했잖아. 네. 그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게 뭘배야지 그럼 정리한다. 마이너스 4 코사인, 4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코사인 x 플러스 4, 코사인 4 마이너스 a는 0이지. 네. 자 실근을 갖도록 한다. 교점이 존재하게 한다. 무엇과의 교점. 잘 봐. 불편해야 돼. 뭐가? a가. 괜찮아? 네. 괜찮아? 네. 만약에 이게 넘어왔는데 직선이 이런 평행한 직선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직선이면 문제 푸는 방식이 좀 다를 거야 근데 얘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릴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벌써 쓰면서 불편해서 코사인 진작 치환했어도 괜찮겠지 네. 자 이렇게 두면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만나게 해라 이 얘기지 네. 근데 얘는 지금 또 반복되니까 T로 치환할 거라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순간 뭐가 생긴다그랬지 범위. 범위가 생긴다그랬지 그래야 그래프가 적당히 나올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가 A가 되면 됩니다 얘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죠 집중해 특히 2차함수는 생명이야 추어죠 T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자 친구는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축을 좀 빨리 구해 축을 좀 빨리 구한다 근의 공식 알지? x 근의 공식 외워봐 외워봐 손이 내요1 뽑아 거기까지 2a 분의 마이너스 p. 그게 축이야 그럼 2a 분의 마이너스 8 분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 2분의 1 얘가 축 그런데 x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으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있는 거잖아. 고각과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있는 거잖아. 오케이? 여기 t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때 얼마야? 마사, 마사, 4. 마사. 하, 저 마사 때문에 지금 배트맨이 힘들었는데. t가 얼마야? 2분의 1에서 최대지?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2, 4. 5. 그럼 A가 어디를 지나가야 넷. A라는 녀석이 이 Y는 A라는 요 녀석이 어디를 지나가야 요 사이를 지나가야 만나지 넷. 그러니까 A는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와 5 사이인데 마이너스 4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5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5 이하 괜주네요? 네. 살아계셔요? 네. 네. 두 번째, 752, 다 컸다 너희 이제. 미분을 너희를 가르치는 순간, 어이 새끼들 다 컸네, 라는 생각이야. 미분 언제 배우게? 내 연말. 와 0, 크가테, x, 자가, 2, 파이. 자, 이때 뭐야? 코사인 얘가 같거나 같애 뭐보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이거야? 네. 자 이거를 풀었더니 풀었더니 x가 알파,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사인 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주세요 이 얘기지. 오케이? 실제로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용해 풀 수도 있겠지. 괜찮습니까? 네.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라면 베타는 하고 집어넣어서 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자 어머나 선생님. 근데 이건 있잖아요. 이거 알파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고 베타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겠지. 자 일단은 우리 경험에 의해 얘가 귀찮다는 라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쟤를 뭘로 바꿔? 땅이 하자. 골뱅이 그만 쓰자. <웃음> 골뱅이 그만 쓰고 뭐 카메라? 디즈니? 에스파? 미안하다. 좀 반응 좀 해주라. 그냥 T 하자고 좀 언제 좀 해줘, 좀. 아... 그냥 T 할까요? 네. 네. T로 바꿀게요. X 마이너 4분의 파이를. 네. 근데 X의 범위가 이렇기 때문에 T의 범위는 4분의 파이뺀 거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7파이까지로 바뀝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네.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코사인 t의 그래프는 clutch clutch clutch clutch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려볼 건데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얘도 4분의 파이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까 이렇게 될거야 근데 이쪽에 4분의 8까지니까 요정도는 내려와줘야 되는거지 얘만큼 요정도 요정도는 와줘야되는거고 얘는 4분의 7, 8까지니까 실제로는 여기까지 봐. 요기까지 됐슈? 근데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들어가니까 여기는 안들어가고 여기는 들어가고 전옥빈 얼마야? 4분의 8와 관련됐으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2라는 숫자야 됐쇼? 네. 괜찮아? 네. 자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와 관련된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대충을 쯤에다 거주자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럼 만나는 점이 두개인데 여기를 여기를 하고 얘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 잖아요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네? 네. 괜찮아요? 네. 근데 2분의 루트기와 관련된 코사인 값은 몇 도? 45도. 45도니까 요만큼이 4분의 파이고, 여기도 요만큼이 4분의 파인 거야. 그럼 여기가 뭐였어? 2분의 파이었잖아? 그치? 2분의 파이. 즉, 4분의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알파는. 4분의 3파이. 요기는 4분의 파이야. 여기가 어딘데? 파이, 이 파이, 사이, 음. 2분의 3파이니까, 4분의 6파이 가들어요 4분의 5파이, 이렇게 된 거죠. 얘가 베타지. 괜찮아?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에요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야? 1이지. 자 그럼 이렇게 다 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인데 나누기 2 했더니 가운데 축 파이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2파 괜찮아? 만약에 만약에 이걸 넘겨서 풀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집어 넣으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거든. 근데 우리 미적분을 배워야 사인 알파를 알때 사인 이 e 알파를 구할 수 있어. 이건 그쪽으로 가는 문제는 아닌거지. 대칭성을 이용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알파벳타 구해서 집어넣는 문제였던거야. 하나 더 하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하나 더 해도 되겠다. 두개 더 해도 되겠는데? 정상이 잡히는구나 오케이 좋아 다음 758번이죠 너희 이거 풀면서 제가 대표 유형만 해드리지만 밑에 있는 문제 중에 다른 문제 중에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수업 중에 얘기하시다 풀어드릴 거예요 나를 써 나를 앉아있게 하지마 계속 물어보고 선생님 이것 저해 저것 에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한 개라도 더 듣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쌓인 1번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면 너희가 안풀 거니까 내가 최대한 불친절하게 표평양만 해드리지만, 너희는 나한테 요구를 하시면 다 풀어드린다고. 다음문제 보시면 어떻게 돼? 요0보다는 크거나 같으며 X가, 이파보다 자, 말이짧이 이. s i n 제곱 X. 사인 X. 감사합니다. 다 읽어주셔서. 마이너스 i 해를 풀었더니, X가 알파 이상, 베타, 베타, 베타 이하 더해. 괜찮아요? 네. 요 앞에 문제 좀 답이 이상했나요? 왜 다들 이렇게 뜻도 미지근하시죠? 맞잖아, 이렇게.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거네? 대칭성 쓰면 편하겠네? 네. 자, 가보자. 바로, 보이지? 네.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될 것이야. 그리고 나서 코사인 X를 치환할 수도 있을 것이야. c o s i x를 뭘로? T? t로 지원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그러면, 식이 바로 나오겠네. 2-,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크 같아 0.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크 같아 0.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잡 같아 0. 됐습니까? 이거 인수면 되잖아요. 2, 1. 1, 1. 마이너스 여기. t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며 마이너스 1보다는 크네요. 근데 t 자체가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버니까 이거 그대로 해도 상관없죠. 네. 그런 다음에 뭘 그려요, 이제? t가 코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야지, 저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까아악! 이렇게 다. 근데 어디서부터?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1사인데 마이너스 1도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요 범위 안에 있는 X값 구해라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알파 여기가 뭐야? 베타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직관, 직접 관직 물었잖아요 축이자 그래서 상답 얼마 맨 마지막 문제는 조금 살을 붙여서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네. 나는 공부를 계속 열심히 잘해왔고 그 덕에 이런 걸풀수 있고 문제를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 마이너스 2. 어, 땡큐 2이 이 사인 세타 플러스 1플 가로잡고 x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해라 이거야 네. 절대 부등식이지 자 다른 말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지 답 나왔지 네. 뭐 하면 돼 0보다 끝이지 이거를 나는 세팅을 해드렸지 심지어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특히나 수학 2에서 미분편에서 3차 함수 들어가면 이거 계속 물을 거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꼭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너희는 생각해 옛날 에 다른 사람들 이거 중요해? 그럼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중요하다는 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게 이제 느껴져? 꼭 중요해! 기억해야 돼.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이 앞타임 아이들한테도 했지만 자, 한 번만 만들어보자 부등식, 2차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이 총 4개야 그 4가지 상황들을 모두 분석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가지다 외우니까? 아, 외우기 싫어서 만들었다니까? 그걸 외우는 거 아닌가요? 외우는 거 맞긴 한데 <웃음> 자, 이거 다 2차 부등식이 했으니까 A는 0이 아닌 상태로 출발해야 되겠죠? 자, 일단 얘 X축보다 위에다 그려야 되네? 어떻게 그려야 돼? 아, 뭐냐? 왜 뭐냐? 아, 볼 상태로 그려야 되지? 항상 떠있게 그럼 얘만 갖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아래로블록이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만나는 게 없어야 되니까 판별리티는 0보다 작아야 되지 자두 번째 얘도 보자. 0보다 큰 데다 그려야 되는데 떠 있어도 되지만 스치는 거 되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은 0 2면 0보다 커야 되는데 판별시티는 0, 이하지 그럼 얘를 보자. 얘는 아, 아, 밑에다 그려야 되잖아. 안 만나게 그리래. 최고차항 음수여야 되고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이 녀석은 안 만나도 되지만 살짝 스치는 것까지도 용납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0보다 작으면서 판별시티는 0, 이하지 그럼 공통찾아 최고차항 개수는 맨 마지막 부두모와 일차한다 부두모 방향과. 맞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판별식 D는 전부 어떻습니까? 0보다? 작습니다. 음. 전부 0보다 작습니다. 네. 근데 드모 있으니까 드모 있잖아요. 드모 네. 없는 건 없잖아요. 됐어요? 이거 보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야. 최고차항 개수 1, 0보다 큰거 맞지? 네. 판별식 D는 무조건 0보다 작다 했는데 드모 없으니까 이걸로 끝나네. 그래서 저 친구는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만니 음식 세우자. B제곱. 보였으면 세우는 거지 뭐. 2 e? 사인 세타 플러스, 플러스 1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16 장외. 하하하 하하하 나는 그거 안해오잖아 4분의 1 이런 거안해오잖아 그냥 해주고 4로 나눌 뿐.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샤라 이렇게 되나요? 네. 됐나요? 그럼 이거잖아. 2 e? 사인, 사인 세타 플러스 1은 2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3 2로 나눌게요. 2 사인세타 2분의 1 사인세타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을 넘어가지 못하지 이거 안 써도 되지 그러면 그냥 뭐 푸는 거야요 사인세타가 뭐 1바래 다 했네 그러니까 힘들게 표현했지만 저것만 풀면 되는 거네 어느 범위에서? 맞아요? 그럼그림그보봅시다뚜루두루두뚜 뚜루두루뚫 뚜루두루 통통통통통 까아아아아아아 이거 네. 여기는 안 들어가요 여긴 들어가요 2분의 여기에요 얘보다 밑에 나오래요 그럼 여기 잡히는 것 알파 여기 잡히는 거 베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X는 0과 알파 여기 안 들어가요. 네. 또는 X는 베타. 베타보다 크다. 그치. 어디까지? 범위가 2파이니까 2파이니까. 네. 이렇게 돼 있대요.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아닌 것은 있잖아요. 한번풀면 되지. 2분의 1과 관련된 숫자 누굽니까? 30도. 6분의 파이죠? 네. 요 길이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길이도 6분의 파이겠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6분의 5파이. 5파이지? 그럼 여기 6분의 5파이 여기 6분의 5파이 1번 4분의 파이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2번 3분의 파이 들어갑니까? 여기 6분의 2파인데? 안 들어가요 맞지? 맞아 아니야 뭐라고? 아 그래? 밑에 거몇딴거 보고 있었어? 아 범위를 구하시오야? 끝이네 <웃음> 풀라보 해서 풀고 있는 거야? <웃음> 761번을 풀면서 보기는 762번을 보여서 풀고 있어 <웃음> 됐나요? 네. 네 여기서 과감하게 이거 과감한 게 아니라 이거 제끼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굳이 그러니까 이거까지 해준다면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여기 를기계하면서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위에 있으면 얘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잖아요 굳이 안 따져도 네. 되는 거야 그치? 야. 야. 안녕. 개개개 야야 야. 여기 여기야. 얘들아. 9시까지 정리하고 오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한번 만나봅시다. 사인 법칙만 합시다. 사인 법칙만. 할수 있습니다. 나 믿으세요.